점심 식사를 한후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커플이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너보다도 돈더 썼거든? 오빠 네가 남자아이가 아, 돈좀 쓰면 어때? 그리고 아까 노래방비 내가 냈잖아 헐야 말은 똑바로 하자 노래방은 만원 새우버거 세트 치즈버거 추가에 만육백원 냈잖아 네는 항상 이런 식이다 응? 어? 항상 이런 식이라고 아 정말 오빠야, 남자가 이렇게 쫓아다 뭐이다 쓰는데 너? 너? 네 니, 니? 와, 니 진짜 부담스럽다 니 이따 보면은 우리 애정관계가 금이 간다고 600원이 얼마나 크나? 와, 나 진짜 의의가 없네 점점 주변이 술렁거리니까 남자가 당황하더라고요 하... 하... 그... 그... 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 돈을 더 쓰면은 나 힘들다 진짜 너는 너를 못 만난다고 알았나? 뭐라고? 못 만나? 못 만난다고? 야, 여기있다니다해쳐 먹어라. 응? 어? 부자 되라, 이 그지 새끼야. 응? 어? 여자는 100원짜리 동전 6개를 갑자기 남친 얼굴에다 던져버렸어요. 와, 나이스 스매싱. 아, 잘했다. 속이다, 시원하다. 여기저기서 막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야, 잘한다. 아, 와, 야, 대박이네, 대박. 흠이, 그, 그, 그래 저래도 싸다, 저래도 싸. 그렇게 스매싱을 맞고 난 남자가 당황하듯이 주변을 막 훑어보더라고요. 다들 남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며 해 모두를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아, 아, 아니... 아... 그, 그, 그, 그냥 그, 주면 될 거를 왜... 와내 얼굴이 던지고 그러는데... 우리 자기 그... 화났어요? 화났어? 자기야... 응? 우리 자기... 응? 미안해요... 응? 괴한다내도 미안하다 자기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응? <웃음> 아 그러더니만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응? 저를 비롯한 구경꾼들은 당연히 멍 때렸죠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커플이 서 있던 자리에 침을 이렇게 탁 붙더니만 뭐하고 600원 가지고 아유내삶 너... 모처럼 재미난 구경거리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재수 똥이다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갔습니다 <웃음>